안녕하세요 피터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베르티 베이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알베르티 베이스가 뭐냐면요 알베르티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유행시킨 네 그런 왼손 반주법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입니다 화음이 도미솔 일때는 이렇게 치고요 화음이 시레솔 일때는 이렇게 칩니다 지난 레슨 2와 3에서 배웠던 나비아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물론 도파라 이렇게 실 수도 있는데 어, 나비아에서는 4도 화음 도파라가 나오지 않아요 1도 화음 도미솔과 5도 화음 시레솔이두 개만 나옵니다 포지션은 여기도 괜찮겠고 여기도 괜찮을 텐데 우리가 반음씩 올라갈 거니까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물론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끝까지는 안 치겠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를 넣으면 되는데, 어울리는 걸로 넣으면 돼요. 뭔가 이상하죠? 이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울리는 화음 둘 중에 하나를 넣어서 나비아를 하면 되는데 몇 개죠? 12개의 다른 조성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는 도레미파솔 다섯 개만 가지고 있는데 왼손 반주에 시가 나와요 도에서 반음이 내려가면 시입니다 하얀 것만에서는 쉽지만 까만 것만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어떤 조로 이렇게 나비아 시작하기 전에 이두 가지 화음을 먼저 왼손으로 쳐보세요 손의 포지션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적응이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여긴 쉽네요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직접 보는 것과 해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레슨 3에서는 우리가 단조로 나비아를 치는 것도 배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쓰는 단음계는 자연단음계가 아닌 화성단음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7음 입금음이 이뜨 때문에 반음이 차이나는 것은 장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끈음이 반음 차이나는 시가 되는 거죠 여기가 아니고요 들으면 이상하실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단조도 12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다 하실 줄 알게 되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 어, 단조 그러니까 이 e 마이너로 나비아를 연주하시오 이런 게 돼요 a 플랫으로 어. 혹은 B장조 혹은 C, 어, C 단조 이런 식으로 12개의 장조와 12개의 단조를 내손 마음대로 다 주무를 수 있다는 라 얘기죠. 물론 도레미파솔에 한해서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